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... 어제 분명 제가 신규 코드를 알려드렸었는데 새로운 신규 코드가 등장을 했네요 자 근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첫 번째 신규 코드는 바로 50보석을 얻을 수 있는 켈빈 어 500K 서브젝 그리고 100, 어쩌고저쩌고 클로우라는 50잼지 50잼씩 그러니까 총 100잼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었던 코드들과 함께 더불어서 네,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위에 올라가시는 코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네, 그 영상을 보기 싫고 이 영상만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사용이 가능한 신규 코드들, 신규 코드 아니지 현재 사용이 가능한 코드들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디 e c e m b e r f 2020이라는 코드는요, 총 300젬을 얻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Like That Game Pop이라는 코드는요, 400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Nano 150K 같은 경우는 50젬 얻을 수 있고요. 그리고, subject, t infer t x 같은 경우는 50점을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. 총 토탈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이제 코드들을 전부 쓴다면요. 어, 700, 800, 900. 9 0 0개900 보석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기준은 2010, 2020년 12월 21일 화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. 이거 여러분들 시간 지나서 지금 코드 사용이 안되는데 아 나름 님 코드 사용 안되잖아요 아 진짜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악플은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신규 캐릭터들과 함께 더불어서 5성 캐릭, 캐릭터들을 한번 뽑으러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렌고쿠랑 어, 사스케 5성 등등이 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5성 캐릭터라고 하면은 요 야, 이름이 뭐지? 지오? 원래 이름이 지오였나? 조조? 조조인가? 디오? 아, 디오라고 하네요. 예. 어, 디오라고 하는데, 음. 일단은 한번 새로운 캐릭터들로 뽑아보도록 하죠. 5성 캐릭터 한번 뽑아봅시다. 어, 얘 누구야? 새로 나온 캐릭터 같은데? 자뭐 뽑아 봅시다 야! 자99 원래는 텐0아 지금 있는게 랭고쿠야 이게 신캐 뽑아봅시다 아 좋아좋아 좋아. 뽑아줘야지 음.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 랭고쿠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랭고쿠 자뭐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레어들 전부 싹 밀어버리고 아! 바뀌었어! 잠깐만! 얘, 얘는 누구야? 얘 누구야? 얘는? 누군지 모르겠네? 아 얘도 신기해요? 아! 그러면 뭐! 아! 그럼 뽑시다! 뽑시다 여러분들! 아! 아 뭐야! 진짜! 아 이걸 갑작스럽게 진짜! 이렇게 해버리니! 오! 얘 엘리게이터 나그 원피스에 나오는 데잖아! 어. 아이고! 어떻게 바로 이렇게 탁 사라지냐? 어? 꽉쳤다 일단 얘 강화하는 데좀 쓰도록 합시다 4성 캐릭터들은 안쓸것 같아요, 저 아마 5성 캐릭터들만 쓸것 같고 이치고 왜 이렇게 많아? 어, 뭐야 멜리오라스도 왜 이렇게 많지? 자, 전부 넣어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, 뽑아줍시다 신캐 뽑아줘야지 음... 신캐 뽑아줘야지 신캐 아 무섭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신캐 뽑을거야 신캐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봐야죠 자 나와주세요 등장 빵빠바밤 아이 등장 빠라바라밤 안나오냐 왜 어, <웃음> 오... 이번엔 잘 안나오네 어, 어제에 비해서 확실히 잘 안나오네 어제는 두번 연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던데 주작 실패라니 어 주작이라니 무슨소리에요 난 주작한 적 없어 <웃음> 어다 뭐든지 제 운에 믿고 따른겁니다 음 이번에 아왜 안나오지 <웃음> 어아 뭐야 너무 안나오는데 자 30개째입니다 아 40개째인가? 어... 아이고 너무 울트라 레어만 나오는데? 아 울트라 레어 그만, 그만 나와도 되는데? 음, 아이고... 이거 이거 이거... 오라아 괜찮아요. 아직 여러분들 2천개 남았습니다. 괜찮습니다. 어...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우리는. 충분히 우리는 여러분들 뽑을 수 있어요. 어. 아 뭐지? 이번 영상 신, 신 캐릭터는 사드세요? 이거 아닌데. 어? 이번 영상 신 캐릭터는 사드세요? 아닌데. 이거 뭐지? 아 일단 이것도 좀 받아주자. 어, 어디 있어 이것도 좀 받아주고. 아 잘못 눌렀다. 아이고. 아 잠깐 잘못 눌렀다. 아이, 멋시개 버렸다. 자, 투레어. 아, 울트라레어가 너무 잘 나오는데, 이번 거? 원래 레어가, 레어만 다다다닥 나오다가, 갑자기 빡!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? 어. 근데 이거, 레어, 울트라레어가 이번 판 너무 잘 나온다? 이게 아니거든. 이거지! 뭐.. 요정도? 와 여러분들.. 이정도? 이정도? 음.. 신캐! 코드를 뽑으세요! 뭘.. 뭘..뭘 사먹어.. 신캐는 어, 그냥 뽑으세요! 신캐정도는 뭐, 뭐 뽑아도 되겠네.. 어, 좋네 좋네.. 어. 신캐는 뭐 뽑기 쉽네요.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네. 음, 좋아요. 아유 크로크 날 들어가고 어. 자 좋아 좋아. 됐어. 오케이. 신캐 뽑으시기 바랍니다. 뚜로루백나린이었습니다